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오픈마켓을 활용해서 창업하는 거에 대해 고민이 좀 있습니다. 만들어진 몰에 자리만 빌려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자본을 이용해 쉽게 창업을 할수 있지만 요즘 워낙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오픈마켓에 내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윤을 남길 수 있을지 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창업자에게 이윤을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창업자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팔 것인지 생각하고 그에 따라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판매 유형별 판매 기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초기 창업자분들이 온라인 창업으로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해보자 합니다.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무엇을 어느 채널에다가 어떻게 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죠. 어 이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SNS 채널인 이제 마이크로 블로그에다가 이미지 하나만 올려놓고 실제로 고객을 접점을 정해서 판매 하는 그런 경험을 지금 쌓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방향성으로 좀 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또한 이 제품에 제 대한 부분을 좀더 공급 이미지만 받아서 공급을 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이미지만 받아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홍보만을 활동을 통해서 홍보 활동만을 통해서 매출을 낼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걸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놓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네이버에서 온라인 카르텔을 치시면 온라인 카르텔이라는 검색을 치시면 카페명이 나옵니다. 그 카페명에 어, 입력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는지 또한 편집기술에 부터 기초적인 정보들을 처음 진입하신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을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픈마켓 판매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픈마켓 판매 기법인데요. 초기 창업자들에겐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코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픈마켓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험을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픈마켓을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오픈마켓은 G마켓 11번과 그다음에 옥션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가입을 할 때는 판매자로 가입하는 것이 아, 구매자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판매자로 가입을 해서 여러분이 판매 자체를 어, 팔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 제품 등록의 이미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필요하죠.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준비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될수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제품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판매자로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품이 이제 오픈마켓에서 노출이 되게 되어있는데요. 이미지를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 가입 판매자로 가입한 뒤에 매뉴얼이나 이런 동영상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하시되 어, 매뉴얼 사항에 자세히 보시면 제품 등록법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 내용을 찾으셔서 그 제품을 등록하면 간단히 어, 제품명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부터 먼저 습득을 하시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팔렸을 때 이제 배송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숙지를 하시고 시작을 해보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광고 기법입니다. 오픈마켓에서 물건만 올려놓는다고 다 팔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검색을 하면은, 어, 일반적으로 메인에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유료 광고거든요. 물론 오픈마켓 자체 내에서 유료 광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 이미지나 이런 댓글들이 많이 이미지가 많이 클릭이 되든지 아니면 댓글이 많이 달렸을 때 제품이 상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오픈마켓에서 상위에 여러분이 이제 검색상에서 리스트가 쭉 올라오는데 어, 일반적으로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유료광고 이제 그 다음을 눌렀을 때 이제 리스트 형태로 나왔을 때 제품들이 대부분 여러분이 판매하는 제품들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오픈마켓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은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정도의 정도 제품을 올려놓으면 판매가 최적화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에 도움이 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이템 언제 100개 올립니까? 라고 하시지만 사실 막상 시작해보면 100개 정도 이상은 올리실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오픈마켓을 준비하고 있는 청업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번에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좀 내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거로 내는 것이 좀 유리한지 아니면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랑 그냥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과세자는 세금을 10%를 가져가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그거보다 한참 낮게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매출이 적을 때에는 간이로 시작하고 이제 일반으로 넘어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변경할 필요는 없이 자동으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아, 이상이 됐잖아요.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로 했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내가 간이로 입고 싶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조업이라던가 아니면 소매뿐만이 아닌 그 도소매라던가 이런 거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간이로 처음에 내고 싶어도 바로 처음부터 일반으로 등록을 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세무서의 직원분들이 잘 알려주실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답변을 좀 듣게 돼서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웃음> 온라인 창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한네가지 정도 추려질수 있겠는데요. 처음엔 초기 창업 환경을 구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 아이템을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미지 편집에 대한 노하우를 쌓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노출을 해서 실제로 한 개를 판매하는 겁니다. 이네 가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